영화를 보고 난후 잠자리에 든 다정한 노부부. 할아버지가 막 잠에 들렸는데 신혼 시절에 무드에 빠진 할머니가 말을 걸었죠. 그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줄곤 했죠. 낭.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내가... 하... 손을 뻗어 잠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습니다몇 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키스를 해주곤 했죠. <웃음> 할아버지는 짜증이 났지만 살짝 키스를 한뒤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그리고는 내키를 가볍게 깨물어 지곤 했지 <웃음> <웃음> 아우 정말 미치겠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웃음> 이 빨가지러! 아그들아 이번에 홍콩에서 사업상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지 영어 쪼가 되나 아그들 없냐 두목의 부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아 갈치야 너 영어 좀하냐아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서 가물치야 너는 영어 좀하냐 형님 저는 중학교 때 사고 쳐서 잘렸어요 어휴, 나 이런 빙신 생산대가리 새끼들, 어휴. 여기 고등교육까지 좀 받았던 아가들 없냐? 형님! 여기 이제 고등어가 있지라, 응? 어? 야, 고등어. 네가 고등교육까지 수료했냐? 어따 형님! 나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별명이 고등어 아니오. 우리 식구 중에, 나가 제일, 그, 그, 인텔, 인, 인테리어요. 어이..새끼 그..또..또..또..아가리만 털고있네 또.. 형님아 또, 또 털고 <웃음> 그런 말하면은 또..나가 쪼까 습하지라 의심 나시면은 뭐든지 물어보셔잉 허..그려.. 야 그럼 고등어 너 나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뭔줄 아냐 행님 누룽지 아닙니까 누룽지 어그래어 맞다.. 야 근데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 하냐 그, 징한 거.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영어 내면은, 형님이 고등어가 좀 섭하지라. 누러지는 밥이 브라운 아닙니까? 밥이 브라운. 밥이 누러가지고 갈색이 되니까. <웃음> 야, 짜식이 징이네, 고등어. 너 그러면 PR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지 아냐? 응? 어? 형님! 하! 너이 고등어를 뭘로 보시고. 피, 아니라는 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의 피, 알릴 것은 알리자의 알, 이런 뜻인지라, 형님 꼬메, 너같이 유식한 놈이 내부활은이난 참, 목이 많다, 잉. 아, 그러면은, 요 머리, 요거 대가리, 이거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 헤드! 그라움은 선은. 라인! 그라움은 머리 가르마는 뭐라고 하냐? 머리에 가르마는 머리에 선이니까 형님 헤드라인이라고 하지라. 그메어짜스카아그들은 <웃음> 뭐하냐. 기립박수 좀 고등어한테 쳐줘라. 야 고등어 형님 취기핀에아 역시 고등교육 받은 놈은 다르지라. 그러면 나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자. 손가락을 뭐라고 하냐. 핑거. 그라믄 주먹은. 뭐만인가? 오메, 이, 나가 우리 고등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라. <웃음> 하여, 형님도 참말로 쑥스럽심도. 다 <웃음> 어, 어, 저런 고등어같이 유식한 놈이 왜 판검사 안 되고 조폭이 됐을까, 잉? 야, 요새는 판검사도 우리랑 동급 아니냐, 잉? 허허허, <웃음> <웃음> 야, 맞다, 맞어. 고마리 그참 맞는 말이다 <웃음> 저는 술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제가 술 마시는 걸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낯술이었어요 저는 술이 먹고 싶어서 친구랑 수업이 끝날 때마다 꼽지근 술을 먹기 시작했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은 대략 7시 반 지금 다섯 시 서둘러야 돼요. 한 시간 안에 후딱 마시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 걸리지 않을 거란 계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친구랑 소주 여섯 병에 맥주 세병 마신 뒤 지하철 타고 시계를 보니 여섯 시 반. 예상보다 삼십 분을 초과하고 있는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엄마랑 계속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아빠가 집에 오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완전 취해있는 상태였죠 어휴. 집에 들어가서 바로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어휴. 거실에 앉아있으시던 아빠는 어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샤워하고 나가면 내가 술먹은 거 아빠는 모르겠지 <웃음> 왜 이렇게 완전 움직여 이루어진 건가요? <웃음> 하지만 샤워하고 나가자마자 술 먹은 걸 들켜버렸어요 이런 정신나간 기집애가 신발도 안 벗고 코트를 입고 그대로 샤워라고 나왔네 어? 이런 정신나간 기집애가 코트를 입고 샤워를 해? 아빠한테 등짝 참았고 저는 낮술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술을 먹고 아빠가 주무실 시간에 침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기타 여러 인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추락을 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며 울부짖었다. 오마이갓! 시리 쇼!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순간 도기장이 객실로 오더니 세 명만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살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모두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다같이 죽을것인가 세명만 죽을것인가 변한간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오우 oh, 마이 죽음조차도 예술입니다 라며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다 <끼리> 프랑스인이 뛰어내리자 곧이어 미국인이 일어나더니 세계최강 아메리카 만세 라며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다단한 어... 명만 더 뛰면 되는 순간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옆에 있던 일본인을 잽싸게 비행기 밖으로 집어던졌다 아니콩나빠가야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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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직 아닌데요?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아니야, 지금 건너야 돼. 라며 막무가내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할머니, 빨간불일 때 건너면 위험해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건너지 못하게 잡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새해 <놀람> 보수를 냅다치며 말했다. 예, <놀람> 게이노와 파란 분이 때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네.